음. 어, 그 경험주의자들에 따르면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연결의 음. 개념이랑 관련이 있다 그 경험주의자들은 음. 모든 아이디어는 경험을 강하게 나온다고 주장한다 네. 어,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다양한 색깔에 대한 경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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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아이디어로 생각된다, 고발했다. 완곡의 경험 왜냐하면 네. 너는 너가 자동차에 를 고치고 자동차라는 단어를 들었고그리그 네. 어, 자동차를 타고 일 하는 상상하거나 을 이렇게 앉은 상상하거나, 네. <웃음> 그런 연결들이 네. 너가 좀더 사회에 대해서 지찌도로 생각하게 한다. 네. 단어와 속성이 되면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어, 그 연결이 한국 성립되면, 뭐 다른 자동차 는면다떤 자동차의 승리에 대한 기억들을 활용할 것이다. 그렇죠. 그래서 또 경험했던 기억들. 한국의 경험자들은 그런 인간이 음. 정신적인 활동을, 정신적인 활동을 끌어 있겠다. 그것이 사용자의 경험을 잃는 에 대해 설명하고 어 걱정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줄수 있다. 어, 뭔가가 잘못되거나, 침범하지 않으것한들 돌아가자고 하더니, 그걸실수했는게 아니면, 훨신지 확인해줘. 어, 너 아마도, 뭐, 필수적인 정보를 채우는 것을 잊었거나, 아니면, 아무런 확인했다는 안정을 받았을 때, 다른 두 개를 입력했을, 응? 입력거나 아니면, 이메일 주소 입력할 때 못할 정도로 수정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것이다. 어, 문제가, 응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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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은 나이로도 있었는데 네, 박사님 나이 힘들었던 한두에 대해서 말해야 돼 또한 용어가 많은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